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리입니다. 이번에 나올 신곡 룩. 네, 이 룩이 어떤 의미냐면요. 제가 SNS를 하다가 어떤 청각 장애인 한 분이 저한테 나는 청각 장애인이지만 그리를 너무 좋아한다. 항상 멀리서 응원하겠다.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. 근데 어, 그 메시지를 이게 봤는데 뭐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어, 나도 그분들께 어,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. 그래서. 어, 이 룩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무쪼록 이 곡을 듣고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너의 주인 조용난 궁금한 걸게네 옆에 긴장 표정 왜 이상한데 너를 봐 어좀 보다 우린 꽤 y e 너가 발한건어 단지 내게 해 보여줘 어때 뭐해 오늘 밤에 편하게 다가갈게 이제 너도 속삭여줄게 매일 서로 바라보면서 매일 Look I wanna love you 속삭여줄게 매일 언제